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난 배우 정서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난 배우 정서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투약 혐의로 정씨와 한국인 지인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과거 전력이나 여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정 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추가 특이 사항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정 씨가 호주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8일 오후 8시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정 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호주 멜버른소재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 및 한국인 친구들과 코카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정씨는 카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했다. 정씨는 2009년 배우로 데뷔해 지난 2013년 가수 백지영씨와 결혼했고 지난해에는 결혼 4년만에 딸 아이의 아빠가 됐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목소리> <목소리>